뒤에 라이스도이이게 뭐. 식감이 응. 되게 탱글하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푸드트립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 유후인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갈걸 도시락을 구입하러 가는데 보통은 개찰구 앞에 도시락 가게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도시락이 예쁘지만 사실 비싸고 맛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지하에 마인구라고 있어요 예, 여기를 가게 되면은 주먹밥부터 아주 다양한 도시락들이 대부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정도로 판매를 합니다 네, 샌드위치부터 해서 덮밥, 여러가지 반찬, 그리고 김밥 등등을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그 개찰구 앞에 있는 도시락 가게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전자렌지로 데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옆 마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또 구매하는 거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후인 가는 기차인데 이첫 번째칸 예약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먹는 도시락, 네 맛이 괜찮아요. 가성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후인에 오게 됐는데 유후인에 오면 제가 네가지를꼭 먹습니다. 먼저 미르희라고 하는 치즈케이크 그리고 푸딩 이게 정말 맛이 있거든요. 우유의 깊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로케인데 여러가지 다양한 맛이 있어요. 뭐, 그 게살 고로케도 맛있고 기본 그 플레인 금산 고로케도 맛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 요건, 뒷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천을 이용, 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스피크라고 하는 롤케이크에요. 이거 맛이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네, 계속 기차 타고 가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서 신간센으로 환승하라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오베이스 시라고 하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다는 이제 시후드로 왔고요네읽어보려서 읽어 봤는데 자석요금 1인당 440엔 안주 제공 기본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2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가게 내부는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제 2인 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한글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자 사시미 모둠 이렇게 된게 요게 좀 가성비 좋은 거로 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리들이 좀 있고요. 자 먼저 그 모둠회를 시켜서 왔고요. 이게 지금 2인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밑에 대부분 다 숙성회로 되어 있고요 뭐 도미도 있고 농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빵어 같아요 뭐 참치, 그리고 이제 방어도 조금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킨 거 오징어 양파 튀김인데 요거 맛이 괜찮아요 요거 튀김이니까 기본적으로 맛이 괜찮죠 큰건 양파 작은 건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들 뭐 특별한 음, 이해 없이 다 어, 좋아한 그런 메뉴였어요. 요거는 추천드려요. 어, 특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참깨고등어 고마사바라고 하죠. 자, 근데 가격에 비해 양이 좀 그렇고 맛도 좀그렇더라고요 이건 좀 비추천하는 그런 어,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 버터구이 6에 나왔는데 좀 간이 좀센 편이에요. 그냥 평범 예상되는 그런 맛이어서 이건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기는 좀 그런 음, 메뉴인 것 같아요. 갑오징어보다 양파가 더 맛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명란젓 계란말인데 계란말이는 맛이 괜찮았어요 그 대신에 이 명란이 좀 많이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먹기가 좀 그런 더라고요네 네, 그리고 이제 해물덮밥을 시켰는데 뭐 주문 받을수록 적자 난다고 이렇게 뭐써 있어요 <웃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어알부터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그 생선하고 튀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양이 전체적으로 좀 푸짐한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김밥 안에 연어와 참치가 좀 들어 있고요 연어 아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예, 맛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맛이 좋아요 각자 이렇게 초밥처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그 다음에 새우도 좀 신선한 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잘게 다진 연어 참치 그리고 성게소 이렇게 있는데 전체로 가성비가 좋긴 한데 성게알이 좀 많이 었고 명반냄새가 많이 나서 조금 아, 그랬습니다 자 계산은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트로 왔는데 이건 이제 아침 시간대 제가 이제 촬영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실제로 구매하러 갔을 때는 이거보다 좀 양이 좀적었었고요 이제 구이용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손질해서 팔고 그 다음에 고등어 초절임 이렇게 한 마리씩 이제 요건 되어 있네요 네, 전날 갔던 마트보다는 훨씬 구성이나 뭐 종류나 퀄리티나 이런 것좀더 좋아요 여기는 이제 한큐백화점 있는 지하에 이제 마인구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뭐 한치부터 해서 이제 다양하게 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부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아침 시간에는 계속해서 썰어가지고 물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제 방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전갱이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모든 접시가 전부 다 599에 한 6천원 정도 되는 거죠. 갈치 회도 있었어요. 좀 이렇게. 좀 신기하죠 이런 렇게 다양한 회들이 있다는 게. 네, 거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한 거는 네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먼저 뭐정영이 같은 경우는 워낙 상태가 좋아 보여서 이거는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초절임 하고 이제 문어 숙회. 구입을 했습니다. 어저께하고 조금, 생각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다 다른 그런, 음, 종류구요. 그 다음에, 전갱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개인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팩에 한 2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조개는 한네 종류가 들어있었고요. 저게 골뱅이라고 이제 써 있긴 한데 무슨 골뱅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이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면서 단맛이 나요. 조개 구성 요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았어요. 이게 이거 이거 저거 뭐야? 관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문어 숙회인데 야들야들하게 아주 잘 삶아졌고 전갱이 이건 아주 단맛이 아주 확확 올라오는. 네, 그리고, 등어 초절임고이어초절임은 항상 기본 이상을하는것같아요네후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는이친이